자그 다음에 자, 유성민 님께서 지금 운동한 지 1년 됐는데 변화가 제가 느끼기에 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몇십 년은 해야 느껴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아, 운동한 지 1년 되셨는데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한 뭔가의 어떤 그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떤 1년 동안의 어떤 몸의 변화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대한 그 평보다는 오히려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더그 몸이 변화될 수 있는 강도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좀 여러, 그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식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뭔가 몸에 변화를 줄수 있는 과부하가 전달되었느냐 안, 전달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부하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범식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67kg에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데 식단을 기초 대사량에서 500칼로리 추가한 2000칼로리 정도의 일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2kg 정도 빠지거나 더 이상 안 빠지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커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초대사량에서 500칼로리를 추가한 2000, 2000칼로리 아, 2000칼로리를 일반식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반에 어떠한 그 운동의 결과에서는 그 2kg 정도의 체중 감량과 같은 이러한 그 긍정적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좋은 상태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보다 더그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줄이는 어떤 그 기준에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단백질로부터 얻어지는 그 섭취 칼로리의 총 열량이 10에서 35%를 꼭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은 60에서 65%의 그 양이 꼭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000 칼로리를 지금 섭취한다고 그러셨는데, 일반식으로 섭취하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 일반식이 좀더 이제 저, 전문적인 보디빌딩 식산이라든지 다이어트 식산보다 조금은 뭐그 감이 된 어떤 염분의 양이 높다든지 또는 그 오일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든지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 바디빌더 식사라든지 또는 다이어트의 어떤 특별한 식단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다양한 영양소를 활용해서 2000칼로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식으로 구성하는 그 다이어트 계획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구 구금미님 2분할 루틴을 해봤는데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운동 수행력이 떨어져서 3분할로 바꿨는데도 근육통이 심해서 운동 수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첫날 하체운동을 하고 넷째 날 다시 하체운동을 할때 근육통 때문에 무게가 감소됩니다. 그럴땐 과감히 무게를 내리는게 낫나요? 네 내리는게 맞고요 근육통이 너무 심하면 사실 운동하시면 안돼요 물론 이제 깐데또 까고 맞은데 또 마, 맞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 했었는데 그 초과 회복의 그 원리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 사실 이제 근육통이 일정정, 일정한 부분 남아있을 때 다시 자극을 주는 게좀더 효율성 높은 운동 방법이지 지금 같이 이렇게 수행력이 떨어지는 근육통에 그 있는데 운동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못하죠. 근데 왜 저렇게 근육통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이 부분은 여, 그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근막이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만 지금 몰두하신 거고 그 운동 전의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근막을 좀 이렇게 이완시키는 어떤 이런 동작을 좀 병행을 해서 근피로도가 빨리 떨어지게 그리고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 신경계가 필요하면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 근육통이 막 생겨갖고 아픈 거는 그냥 근육이 아픈 건데 온몸이 피곤한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근육통은 별로인데 몸이 피곤한 어떤 그런 상태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근육통과는 다르게 근신경계가 필요한 겁니다 휴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근막이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폼 롤러를 가지고 해당 근육 부위를 좀 이렇게 약간 압박을 가해서 이렇게 (10회에서 20회)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롤링하는 근데 이런 근막이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오다이 님께서 요즘 운동을 진행하면 전신이 피로해지면서 다음날 수행 능력적 이게 그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근육신경계가 필요한 거죠 근육신경계가 피로해진 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막기관도 하셔야 되지만 휴식도 좀 적당히 어 이렇게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와룡 님께서 운동 루틴은 꼭 주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 가슴 운동을 할때 항상 체스트 프레스만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것과 때로는 체스트 프레스를 제외한 다른 운동으로 변화를 줘서 자극을 주는 게 좋은가요?라고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와룡님. 그러니까 주기적 변화는 꼭 있어야 되고요. 어떤 그 루틴의 변화가 없으면 몸의 변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뭐뭔소지임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1년 전에 운동 루틴을 한번 이렇게 텍스트로 A4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주신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운동 루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비교해서 만약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어, 1년 전하고 지금 저의 그 운동 루틴이 상당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론 장비도 추가되고, 뭐 어떤 종목도 추가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새롭게 지금 현재 진행하는 루틴을 새롭게 써서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저는 저의 운동 루틴을 제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의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로 운동에 변화가 없으면 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 원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우교우님이 6분할부터 2분할, 2분할 다 해보신 김준호 센세의 말이 진리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6분할도 해봤고요 2분할 3분할 4분할 진짜 무분할 안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2분할 하고 있는데 2분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2분할 하라는 건 아니고 참조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최우수님께서 김준호 선생님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 주사도 맞고 고통으로 지내다가 선생님 유튜브고 하나씩 따라하고 많이 좋아져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네 질문하신 게 아니었군요 저는 이게 질문인 줄 알고 우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게 주기가 빨리 찾아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아프고 어한 10월에 아프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7개월에 그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3월에 아팠는데 오월 아프더라. 그러면 얼마나 단축된 거죠? 꽉단축되 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 운동하다가 뭐 허리를 삐끗하는 어떤 이런 경우는 좀 회복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뭐 양말을 신다가 뭐 허리가 갑자기 아파 가지고 뭐 제가 작년 10월 그몬서진 프로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급성으로 찾아오는 어떤 이런 요통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제 급성통증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하질 수도 없고 또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운동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일상 생활에도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근막이완이고요 자가적인 그 스트레칭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몸 전체, 그 스파인 전체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고개와 발 전체를 같이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다리 들고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데 뭐그 당모이 쫓는 어떤 그런 그 동작인데 사실 이런 동작을 좀 이렇게 배 운동과 병행을 하면서 뭐 허리 부상을 예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통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뭐 대퇴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골반 기저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엉덩이 부분의 문제 뭐 잘못하면 발목의 문제로 인해서 뭐, 발생될 수 있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분은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스트레칭, 그리고 자가근막이완 꼭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한 중량, 너무 무게에 대한 욕심 꼭 버리시고요. 네, 근데 책 같은 거, 이렇게 자가근막이완하고, 그, 근막이완의 책 같은 거보다는요, 요즘 워낙 그 SNS가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에 보면, 이런 스트레칭 방법이나 자가 근막이완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조하셔가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페르난도 씨님께서, 페르난도 님께서 다리를 죽어라 해도 왜 그렇게 선명하게 덜이 갈라짐이 없는지 유산소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님 다이어트를 안 해서 그런가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산소도 안 하시고, 그 다이어트도 안한 뭐 그런 상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커팅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선명도를 얻는데 조금 그 더딘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조금 더 이제 체중 감량을 병행하시고 그다음 유산소 운동도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그 하체 운동 방법에 대한 그 강도 기법을 좀 올리는 그 방법론이죠 그냥 스쿼트, 레그프레스 뭐 이런 그 획일적인 이런 싱글 세트식 그 피라미드 접근보다는 좀더그 반복수를 20회 그 다음에 레그스텐션 15회라고 하는 요 조합적인 방법 즉 컴파운딩 기법을 활용한 세트법 활용의 고강도 기법을 이렇게 좀 진행해보시면 아무래도 그 원하시는 어떤 커팅을 분명히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폼롤러는 아, 민진TV님, 폼롤러는 운동 전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러니까 운동 전에도 하고, 사실, 원래 근막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후에 하면 사실은 더 좋거든요. 사실 운동하다 보면, 이제, 그, 운동 후에 케어가 운동 전에 케어보다는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운동 후에는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운동 후에는 이제, 그, 이완 부분에 관련된 건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목적이 있다면 어, 운동 후에 이제 근막 이완하는 것좀더한번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년 이상 고급자가 저중량으로도 근비대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한번 뭐 답변을 좀 드리고 어, 라이브 중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cm 80kg 체지방률 10% 라고 하는 아이디, 네 아주 이게 진짜인지 예, 176에 80kg에 체지방 10%면 엄청나게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근데 이 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을 7년 이상 고급자가 저중량으로도 근비대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저중량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7년차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그 운동 테크닉이 몸에서 딱 구현이 될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중량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저중량이냐 뭐 20회 이상을 말하는 건지 뭐 30회를 말하는 건지 뭐 이걸 정확한 그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중량 이란 개념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중량으로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 요즘 또 유행하는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가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몸무게 상태에서 몸무게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신체 조성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냐? 이게 바로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컨디셔닝 트레이닝도 웨이트 트레이닝의 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핏에 보면 그 버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버피를 하는데 그냥 버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피를 진행할 때 마지막 상체를 일으켜서 팔을 들어올릴 때 턱걸이를 진행하면서 버피는 덤벨을 들고 진행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는 이게 무게 저항을 주는 거죠 즉 제가 과거에 이제 머슬 아카데미 운영할 때 여학생들을 지도했던 방법인데,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 같은 이러한 그 프로그램 같은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아요. 즉, 한 15종목의 그 바디빌딩 종목을 일렬로 나열을 시켜요. 그 상태에서 뭐 바벨 훈련도 있고, 덤벨 훈련도 있고, 머신 훈련도 있고, 또는 맨몸 훈련도 있고, 라고 하는 이러한 그한 15개 종목의 15종목을 쫙 나열을 시킨 다음에, 그 개수를 15회씩 반복을 시키고 그 15개 종목을 진행하는 동안 단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그한세트를15 곱하기 15로 진행하는 거죠 근데 그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게 1세트예요 이걸 3세트 진행하는데 총 3세트 한세트가 끝날 때마다 심박을 측정하는 거죠 즉 경동맥의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10초 동안 그 맥박이 뛰는 걸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박수가 목표 심박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면서 15개 동작을 15회씩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하는 이런 저중량식 웨이트 서킷 방법을 이용하게끔 해주니까 체지방도 많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얻으면서 유산소적인 효과를 얻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컨디셔닝 트레이닝이라고 요즘 불리우는 그런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년 이상 고급자인 경우에는 아마 그 해당 그 목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이미 기술적 방법론에서는 아마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 근육에 자극을 전달시키는 건 아주 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근비대를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운동 방법을 나열시켜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컨디셔닝 트레이닝 또는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말씀하신 그 저중량으로도 근비대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또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